먼저 지난주에 본 내용을 잠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내들인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한 무리들이 성신님으로 충만해진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며 능력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를 행함으로써 많은 백성들에게 이제 칭송을 받게 되자 자신들의 위치에 위기감을 느끼고 사도들을 잡아들였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이적적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성전에 가서 다시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대제사장과 그들의 무리들은 장차 이 일이 어떻게 될까 의혹을 하며 성전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사도들을 다시 잡아오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두 가지로 논죄를 하여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두 가지 논죄가 뭔지 기억나시는가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는 것을 못하게 한 거죠. 그것을 어겼다는 것. 그리고 사도의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해서 그리토의 피값을 자신들에게 돌리고자 했다는 하 것. 그것을 죄목으로 삼아서 이제. 사형을 시키려고 했던 거죠. 사도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그 대적 세력들의 죄목을 지적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였고 성신께서도 그것을 증거한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들의 그러한 담대한 증거에 대해 대제사장을 위시한 사내들인 무리들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내용과 그러한 때 가말리엘 이라고 하는 교법사가 이전의 역사적인 예를 들어서 일에 대해 나름대로 변증을 하는 내용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저들이 사도들을 죽이지 않고 때려서 놓은 내용 그리고 사도들이 그렇게 위협을 받고 풀려나면서도 자신들의 일에 당위성을 생각하여 계속해서 복음을 가르치고 전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웃음> 이따가도 보겠지만 이 사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어, 옥에서 구출됐다 하는 그 그걸 간증하지 않았습니다 나와서 말한 것은 복음을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그게 아니면 세상에 소망이 없거든요 그 모든 주관적인 경험이라는 것도 표적적인 경험이라는 것도 예수가 주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목적이 분명히 어떤 것인지 알아야지 사는 거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족하게 여기고, 아 하나님이 세상에서 명예를 얻게 하시는 것을 아 좋다 하고 세상에서 형통하게 하시는 그 좋다. 하고 끝나면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 자체에 함몰되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그 외에 시간을 주시고 또 명예를 주시고 등등의 지식 등을 주시면 그걸 신실한 청지기로서 그것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써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걸 쓰라고 했는데 그 자체를 즐기고 끝나 끝내 버리면 그거는 참 이교도들과 다를 바가 없다. 얼마나 우리가 얼마나 큰 구원을 받아놓고도 그냥 여기 그냥 말로 비교도 안 되는 그. <웃음> 그런 부스러기 같은 선물들 그 자체에 매여서 할 일을 못한단 말입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웃음> 예. 본문 33절을 보면 사도들의 거침없는 그들의 죄에 대한 지적과 복음 증거를 들은 사내들인의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의 악의적인 태도가 대조적으로 잘 나타납니다. 여기서 크게 놓아요라는 말은 아픈데 찔림을 당하여 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저들이 사도들의 증거를 듣고 하나님의 경륜을 알아서 조금만 자신들을 돌아보았더라면 크게 찔림을 받아서 이제 어찌할꼬 하며 자신들이 지은 죄에 대한 탄식과 아울러 그것의 용서를 구하는 태도가 사도들에게 보여졌을 텐데 오히려 악한 속성이 더욱 강파하게 발휘되어 사도들을 죽이고자 하는 폭력성을 드러냈습니다. 주님이 어디, 산, 산에 가서 일하다가 나와가지고 메시아다 하고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게 아니죠. 3년 반 동안 100일, 100일 하에, 예, 대낮 같은 세상에서 당신의 어떠하심을 다 드러내셨습니다. 근데 그걸 애써 부인하는 거예요. 못본 척하고 못 들은 척 하는 거예요. 이들의 관심은 항상 주님.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신들의 지위를 지키는 거예요 자신들이 누리는 그 지위를 지켜, 지키는데 켜지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소경이죠 들을 것도 못 듣고 귀먹어리고 벙어리에요 그본것 들은 것들을 말할 수, 말하지도 할수말 못하고 <웃음> 본 것을 본 것으로 여기지도 않는 소경이고 귀먹어리고 그 어, 벙어리 그 소경과 귀머거리와 벙어리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이 그 표적적으로 이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고침을 받았다는 내용을 알고도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이전에 왜그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그 사람 유대인들이 찔림을 받아서 어찌할까 하고 회개를 했잖아요. 저들은 회개해서 기회를 얻었죠. 그러나 이 기득권을 가지고 그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악의적인 그런 태도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을 주고 이미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을 더욱 장성케 하여 생명의 증거로 나타나지만 악의적으로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멸망의 증거로 작용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잘알수 있습니다. 다 그게 생명의 양식으로 발휘될 게 그, 그 전혀 발휘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그 생명의 양식으로 발휘되는 그런 사람들을 피방하는 거죠. <웃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전체로 다 들여서 주님의 그릇, 생명의 그릇으로 쓰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참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런 사람들은 그게 없, 없습니까? 그냥 여기 뭐 대제사장 무리들처럼, 또 아니면 가말리엘 정도처럼 그렇게. 그, 하, 세상에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틀을 가지고, 어, 종교성을 가지고, 이제, 참, 죄의 일꾼들을 피방하는 거예요. 그 뒤에서 회방하고, 조롱하고, <웃음> 함부로. 전체로 들어가지 않는 사람. 그게, 저, 이제, 여러분들 저기, 사도행전에, 그김홍전 목사님 강해를 대조해서 보라고 하는데 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그런 부분이 이제 잘 나와 있습니다. 교회가 순결해, 순결하다는 것은 깨끗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 들인자가 순결한 거지. 에? 세상 것을 떼묻 떼묻히고 있는 사람들 순결하다고 할수 없어요. 세상에 마음을 그 거기다 어 어느 정도 죽어 있는 사람을 순결하다 그럼 가늠하는 거지. 교회가 순결하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아나니아 사피라 사건 때도 봤지만, 저가그다그 그 분위기를 따라서 아주 고도한 신앙의 모습을 보인 거잖아요. 그런데 아, 그걸 따라서 하다 보니까. 자기가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이 드러나가지고, 이제, 노후가 걱정이 되니까 일부 떼 놓고 다 드린 것처럼 꾸민 거잖아요. 다 드려야 되는데, 다 드린 자로서. 다 드리지 않는 사람들은 여기서 초대교회가 다 드려가지고 맨날 구제 받고 힘들게 살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아니거든요. 다 드린 자로서의 그 영광을 취한 거예요. 주님이, 이따가도 보겠지만, 주님이 주의 주름을 따라가면서 겪게 되는 고난, 그게 복이라고 그랬지요. 그게 주님의 남은 고난에 참여한 자로서의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그걸 애써 감당하지 않으려고 자기 것을 다 숨기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지금 주님이 심판한다고 치면 다 죽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매사라안 남을지도 몰라요. 차라리 내가, 난 이거밖에 안 되고,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고, 요, 요, 뭐, 그만 드립니다. 이러면 괜찮은데. 아무튼 전체로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을, 항상, 저기, 전체를 드린 자를 피박하고 괴롭힌다. <웃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들은 자신들에게 갇혀서 그들의 면전에 명백한 증거와 증인이 있어도 그에 대해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가진 그릇된 메시아관과 메시아 왕국관의 지배를 받아 명백한 명백 객관적 사실과 증거자가 코앞에 있어도 그것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아니 그보다 더 그러한 증거를 하는 자들을 허둥지둥 죽이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구속사 안에서의 중요한 위치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의로운 일은 하지 않고 불의한 일을 하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를 가리고 자신들의 현세적인 복을 누리려고 지금 순결하게 자신을 다 들여가는 자들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일은 옛날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말씀을 들은 자의 결과가 이렇게 확실하게 갈라져서 대적자가 되든지 아니면 증거자가 되는 것입니다. 중간 상태는 없습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그냥 아, 가만히 아무것도 되지 않는 중도 소도 되지 않는 그런 일은 없는 것입니다. 중도 소도 되지 않는다는 표현은 불교에서 쓰는 말인데 아상과 같이 불교에서 쓰는 말인데 그 이제 사람답게 살지 살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런 짐승처럼 되는 그런 중생을 제도하는 일 아니면, 아니면 짐승처럼 된다. 그, 그것도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아 교회아로서 자기 청, 정체성을 취하여 가든지 아니면 자기 귀에, 죄에 걸려 질식되어 아파서 발광을 하든지 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이렇게 되는 것은 저들 속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아나니아 사피라도 그랬죠. 지식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도들의 표적도 다 보고 사도들의 가르침도 다 듣고 다 찬양하고 다 좋아했어요. 열정도 가죠. 오히려 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식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전혀 없어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뜨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기는 이때 거기다가 자기 것이라고 할수 있는 무언가가 더하여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로 드린 자로서 살질 않으니까 항상 자기 것을 챙기려고 하는 거죠. 자기 것을 내놓는 게 부끄러운 저기 싫은 거죠. 시간도 싫고 물질도 싫고 명예도 싫은 그 그냥 즐기는 데 그치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자기 자기를 온통 불리하게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하나,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존재로 나타나는 거지. 이게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자원해서 누리는 것이 아니면 사실은 다 언제도 그 적대자가 될지 알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건 뭐 어린 아이들이나 이게 좀좀 모자라는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상적인 신자들의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웃음> <웃음> 그 김옥겸 목사님이 그이 부분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교회가 이제 너무 문턱을 높여 놓으면 들어올 사람도 못못 못 들어온다. 근데 사실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교회 문턱을 높이는 사람들은 사실은 정문으로 들어온 사람이 아니에요. 담 넘어서 들어온 사람들. 그러니까, 그걸, 그걸 가지고 자기 권력을 삼으려고 하니까 높이는 거예요. 자기도 그냥, 그냥 죄인을 하나님이 거저 받아주셨는데, 예? 그걸 깡그리 무시하고, 그, 그 안에서 대접받으려고, <웃음> 그 생명성이 있고, 그, 그, 생, 그 생명의 발휘가 조금이라도 보여지면, 그, 인도를 해야 됩니다. 자꾸 동료를 하고, 배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 뭐, 어, 일, 일정한 선을 딱 걸어놓고, 거기에 못 맞추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교회에 들어올 사람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은. 주님이 자기 죄인인 걸 알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받아야죠. <웃음> 교회 일꾼들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가려는 사람들을 쓰는 거지 완전하게 쓴 사람을 쓰는 게 아니에요. 계속 주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사람을 쓰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항상 원칙만 내세우. 원칙만. 주님이 그본본 본 백성들의 왕 제사장 선지자들 하나도 안 쓰고, 에? 비주류의 그 여인들 그 소외된 사람들을 쓰셔서 그 나라를 전진시키신 걸 모르는 겁니다. 음. 대 제사장과 그 공회의 무리들이 그러한 태도를 아, 사도들에게 보일 때 바리세인 교법사 가말리엘이 그것을 보고 나름대로 어떤 결론을 내리고서 잠시 사도들을 내어 보내놓고 그에 대한 이야기를 연설로 표출합니다. 사실 지금 사내들인 공예원들도 가만히 보면 정상적인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 제사장이 누구였습니까? 대제사장이 가야바. 가야바였죠. 그러면 그, 막, 그 실력자는 누구였습니까? 안나스? 그 장인. 안나, 아나, 안나스잖아요. 이, 이 사람들은 그 AD 6년에 그, 그, 아우구스투스그 황제 때, 그, 뇌물을 주고 대제사장직을 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웃음> 지방 총독들, 수리아 총독들이죠. 이런 사람들한테 뇌물을 주고, 이제 그 자리를 차지했으니까 돈을 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수탈하는 거죠. <웃음> 그리또 새롭게 총독이 갈리면 또 이제 이 사람들도 와서 뇌물을 받아야 되니까 지금 기존의 제사장들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바꿔서 또 뇌물을 받고, 어또 이제 그, 지기를 하게 하는.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 말기에, 그, 관리들이 백성들을 수탈해가지고, 저 백성들이 견디다 못해 저기 연해주로막 몇십만 명이 빠져나갔잖아요. 너무, 이거는 일해도 뺏어가고, 일안 해도 뺏어가고 하니까 다연해주로 똑똑한 사람들은 그쪽으로 다 빠져나가고. 관리들이 수탈한, 지금, 지금 지금 여기 대제사장들 사내들인 무리들이 지금 다 그런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 죽일 때도요. 헤롯과 빌라도가 그날에 친구가 됐다고 그러죠. 당일에. 원수지간이었는데 그날에 서로 양 극단이 서로 자기 이의 타산이 맞으니까 주님을 죽는데 서로 합의를 한 거예요. 항상 그래요. 지금, 여기 지금, 대제사장들, 사내들인 공회, 무리들이 다 그런 존재들이에요. 음. 가말리엘도 사실은, 나름대로 이제 율법선생으로서, 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지만, 지금 이 사람도 분명히 다볼걸 보고 온 사람 아니에요. 3년 반 동안. 가말리엘은 시몬의 아들이자 힐렐의 손자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두 학파가 양립되어 있었는데, 하나는 힐렐 학파고, 하나는 샤마의 학파였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힐렐 학파는 율법 해석에 있어서 진보적이었고, 샤마의 학파는 보수적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샤마의 학파는 율법 고전 그대로 따르는 사람들이었고, 이제 그 이슬람에서 수아파, 시아파, 순이파 이렇게 나누듯이 그래요. 그 정통성을 그런 계보로 쫓아서 저,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샤마이. 예? 그좀그 자유롭게 그 본, 본뜻을 찾아서 누리려고 했던 이, 이, 인물, 그 계보가 이제 힐렐.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율법보다는 율법을 해석하는 구전을 더 중시했어요. 율법을 해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꼭 진보주의자들 같잖아요. <웃음> 그걸 해석한 걸더 존중을 했으니까. 미시나라고 그게. 아주 제일 이스라엘에서 오래된 그 구전 율법 해설서인데, 그런 걸 존중했던 그런 학파가 힐렐 학파예요. 힐렐 학파가 실질적인 사실은 보수주의자들이요 그런데 가말리아리이 바로 이 힐렐 학파의 대표자였습니다. 그는 사내들인 회원이었고, 또한 바울이 다메색에서 회심하기 이전에 그의 스승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라비라고 불, 음, 불리지 않고 라반이라 불렸는데 이는 우리 선생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누구야? 그, 니고데모가 주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라보니요 했죠. 라보니. 랍비보다 존중을 하는 표현으로 라보니라고 했어요. 근데 라보니를 더 강하게, 저, 한 말이 라빤이라는 말이에요. 라빤, 그러니까 굉장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만큼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자였습니다. 그는 성전, 멸망, 그, AD 70년 성전이 멸망, 한 18년 전에, 그러니까 AD 70년,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 주, 한 52년경에 죽었다고 보, 보면 되는 거죠. 근데 미시나에서는 그의 영향력에 이렇게 썼음, 때 이렇게 썼습니다. 라반, 가말리엘 장로가 죽은 후로, 백, 율법에 대한 존경이 더 이상 없었고, 동시에 순결과 절제도 사라졌다. 이 이스라엘의 그 율법주의자들이 안목에서 볼때 그랬다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는 대제사장을 위시한 사내들인 공회의원들이 사도들에게 하는 행동에 대해 지나간 역사적인 사건 둘을 예로 들어서 주의할 것을 제의했습니다. 아무래도 사도개인들보다는 바리새인들이 사도들에 대해 덜 극단적이었고, 이성적인 면을 중시하는 까닭에, 나름대로 생각해 보면 충분히 그렇게 볼수 있었기 때문에, 본문에서도 이와 같은 제의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금만 사도계인들보다, 사도계인들은 뭐 철저히 로마에 붙어서 자기 이권을 추구했던 사람들이고, 바리세인들은 이스라엘의 정신적인 주주 같이 있으려고 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 조금 더 이성적이라고 볼수 있죠. <웃음> 아무튼 그런 그런 위치에서 이런 제의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가말레엘이 먼저 어, 든예는 드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말레엘이 말하는 드다는 규전 6세기경 6년경에. 메시아를 사칭하고, 어, 서, 400여 명을 모아서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이 히브리식으로, 이 가마, 이제, 드다를 말하면, 그, 마띠아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띠아를 헬라식으로 이제, 드다라고 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사가 요, 요세프스의 기록을 고려해서, 가말리엘이 주 44년에서 46년 파두스라는 인물이 행정관으로 있을 때 일어난 또 다른 드다 사건에 대해 시간적으로 착각을 해서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벌써 시간적으로 얼마나 차이가 있는 거예요 10여년의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웃음> 누, 누가가 이 사건을 기록했을 당시까지가 10여 년이라는 말이죠. 실제, 드, 단다는 AD 6년경이니까 약 40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실. 그니까 이게 저기, 제가 찾아보니까, 그냥, AD 44년에서 46년 사이에서 활동했던 이 드산을 착각해서 이렇게 말했다. 그렇게 하고 넘어가더라고. 어떤 이제 설교자들은. 그렇게 하고 넘어가요. 이 시간적 차이가 나는 거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버려요. 모르는 사람들은 그 그, 그거 잘 생각 안 해보면, 어, 그, 그,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6년경, 드다에 대해 추정할 만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가 뭐 황금 독수리라고 해가지고, 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메시아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돌아다닌 기록이 있니다 사실, 그, 이스라엘, 그, 그,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역사를 보면, 수만 건도 더 된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 요세프스의 기록에 나온 것이나 이런 거 보면 네 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꼭 요거가 이 드다가 그 드다가 이렇게 말할 수 없다. 이 드다가 메시아를 사칭하고 스스로 자랑하다가 죽은 후에 그를 쫓는 무리들이 다 흩어져 없어졌다. 또한 가지에는 갈릴리 유다에 대한 갈릴리 유다는 가말라 출신인데 고울뭐타니스트 지방 가말라 출신인데 주 67년경 로마가 호구 조사를 하며 그 세금을 거둬어 들일 때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합당치 않다. 그 그렇게 세금 바치면 로마를 주로 여기는 거다 해 가지고 그걸 반대한 거예요. 그 주님이신 하나님께만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서, 백성을 꾀어 선동을 했습니다. 그는 열심당의 선구자가 되었는데, 로마 총독 구, 구레뇨, 이게 수리아 총독이에요, 이 사람은. 진압되었고, 서서히 그를 따르던 무리들도 없어졌다고 하면서, 이제 사도들이 하는 일도 그냥 상관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정상적인 것이 아니면 없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하나님의 그 일반 섭리론적인 역사 교훈을 근거로 해서 만일 사도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일이라면 사내들이 그들에게 하는 일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지 않겠냐 하면서 공회원들과 대제사장을 그 설득했습니다. 아무튼 이 일로 인해서 사내들인 회원들은, 그 대제사장은 사도를 죽이려고 하는 일까지는 하지 않고 때려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또다시 이제 금하고서 풀어줬습니다. 그런데 여기 가말리엘 교법사의 처신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처신에 대한 해석이 막 갈려요. 김홍전 목사님은 이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으셨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가말리엘이 나중에 베드로하고 요한에게 전승에 의하면 세례를 받고 이제 기독교인이 됐다는 그런 전승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확하게 알수 있는 건 아니고 나중에 그렇게 된것 때문에 이 당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평가를 안하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내용이 이 나와요. 그런데 저는 사실 그 나중에 회개를 하고 기독교인이 됐을지언정 이때는 아니었거든요. 아니고 분명히 일반 섭리론에서 얘기했고 그리고 객관적으로 분명히 증거들이 있는데 그거를 그 인정하는 말을 한마디도 안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 가말리아의 태도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가 사도들이 박해받는 일을 제지하는 일에 나서서 말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사도들이 박해를 받지 않도록 했지만 그렇다면 그가 펼친 논리가 과연 옳으냐 하는 것입니다. 그의 논리는 일반적 이 선미론적인 측면에서 교훈을 받는 일로서는 맞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는 떠도는 얘기로는 맞는 얘기가 될수 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그는 올바른 전제로 출발해서 잘못된 결론을 도출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부드럽고 이성적인 태도로 보이기는 하지만 사도들의 복음 증거와 그에 따른 행동을 보면서 그들이 목표로 하는 그리토로에게로는 나아가지 않다 진짜 그리토를 받고 그게 옳다고 하면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도 이 가말레일과 같은 안목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체로 다 들이지 않고, 이성적으로 그냥 종교성을 발휘해갖고, 그, 교회 안에서 선생 노릇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나름대로 한 가문을 이루는 사상적인 체계도 가지고 사람들 사이에 존경도 받대. 그리 또한 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가운데 무책임하게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과 그것들을 따르는 이들이 있는 것입니다. 너무 많아요. 이게 사실은 전체로 다 들여가지도 않으면서 적당히 이제 살아가면서 백성들한테 존경은 받죠. 나름대로 도덕성을 갖고. 진리의 체계도 일반적으로는 론 체계를 갖고 있으니까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 이상으로 갖고 있으니까 존경을 받는 거죠. 높이 되신 그리도의 스 현재적인 통치가 자기들의 눈앞에 실질이 있는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명백하게 드러나 있어도 그죠?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서 자기 명예적인 지위나 누리고 앉아서 방임주의적인 태도로 관조만 하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얼마나 이게 반가운 일입니까? 전 교회가 다 힘을 모아서 지지해야 될일 아니에요? 그냥 이게 방 반관해. 뭐, 아니, 분명히 저그 변화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이거 이렇게 다 들여서 나오는 건데, 그런 건지지다 않으면서. 주님의 백성들이 도초에서 고통받고 힘들어 하는데, 그거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예? 지지할 생각도 안. 그, 마, 그, 그 전선 끝에 나가서 말이죠. 목숨을 다 내놓고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쎄고 쎘는데, 선교도 안 하고, 전도, 구제도 안 하고, 그리고 이제 방임주의적인 태도로 살아가는 교회 안에 많아요. 이게 이게 우리 사람의 눈으로도 봐도 많은데 하나님 눈으로 보면 얼마나 심각하게 많게요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사단의 도구가 되지 않는 측면에서 이들의 행태는 주의 백성들을 위하는 듯이 보, 보여 좋게 보일 수 있지만. 실상 그게 올바른 게 아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겠냐 인마 안 쓰죠. 그 이따가 오후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그 내용이 나오는데 진짜 생명이 있는 주의 백성은요 이방 종교자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는 것도 싫어해야 돼요. 이방인들이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분노를 느껴야 돼요. 사실은 시편 137편에 나오고 129편도 잘 생각해 이 조롱하는 자들이 야 하나님 너희를 축복하신다 이런 소리를 얼마나 고통스러워 해야 됩니다 이게 말로만 말이죠 교회 안에서 에? 실질이 없이 고통스럽습니다 사실. 그런 거. 하나님께서 왜그 형제나 자매를 통하여 그런 결과를 내시는가 이런 반응을 나타내지 않는 거예요. 교회 안에 진짜 실질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적게도 있잖아요. 어떻게 저런 사람 속에서 저런 소리가 나오고 저런 삶이 나오나? 그게 있어요. 근데 자기는 안 따라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위에서 선생 노릇달라고 이게. 이게 제가 이거 설교할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했겠죠. 나중에 이제 뭐, 개심을 했을 때도 그때 얘기고, 개심하지 않고는 이게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다. 진정 주의 통치는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될 것이고, 사단은 패배할 것이 자명한 일이지만, 부분적으로 혹은 시대적으로 악의 세력이 득세하는 듯이 보이는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는 현재적인 주의 통치를 제대로 봐야 받아 나가야 하는 것이지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도 가말레엘이 제대로 알았다면 그 아니다 이분들이 옳다 이 이게 정당하다 이렇게 해야지 혹시 그럴 수도 있지 않겠냐 이게 이게 이렇게 게이 하면 어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아 저희, 하나님을 대항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겠냐? 일반 섭리론에서 이런 얘기, 분명히 있는데, 그걸, 그럴지 않은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게, 이게, 하나님이 이 그런 걸 보시겠냐? 실질적인 주의 인도 아래, 그 일에 대해 반른 대처를 하여 제대로 성장하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다 들여서, 그 हो게 안 되면 어찌 할까 하고 주님 앞에 탄식을 해야지 그것도 안 하면서 교회 오래 다니고 뭐좀 안다고 예 근데 선미론 섬리론, 일반 선미론으로 교회를 지배하려고 이거 무서운 일이에요. 그 뒤에 일들도 계속해서 계속 보죠. 가말리엘의 제의를 듣고 공감한 자들은 사도들을 아주 죽이는 일을 하진 않고 채찍질하는 정도로 가해를 했습니다. 아마 40에 하나 가만대를 때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재차 위협을 가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게 하도록 하고 풀어줬습니다.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은 정치하는 사람들이라 민중들이 다 저기에 쏠려있고 증거들이 확확 나있으니까 이게 자기네들이 생각으로 밀고 나가면 이게 이제 더 어려우니까 또또 가말레엘이 적당히 또저 섞어주는 얘기도 하니까 이게 풀어준 거예요. 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 말라고 해도 말할 것이 뻔한데 그냥 또 이전 같이 또 그렇게 그렇게 해서 또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들은 사내들인의 재판을 받아 매우 심한 매를 맞고 풀려나게 되었으나 도리어 그 일을 기뻐했습니다. 풀려난 것에 대해서 기뻐했을까요? 네? 죽지 않고 풀려난 것에 대해서 기뻐했을까요? 자신들이 겪는 일이라는 것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합당한 자로 역임을 받는 결과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기뻐한 거예요. 주님이 이미 가르쳐 주셨던 너희들 고난받을 것이다. 그때 그 하나님 성신께서 너희들에게 할 말을 다 주실 것이다. 그리 그럴 때 그, 그, 괴로워하지 말고 주님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기뻐하라. 다 기. 그 가르쳐 주셨어요. 다. 그러니까 그걸로 기뻐한 거지. 내가 어휴 죽지 않고 살아났네. 이걸로 기뻐했을까요? 그 세상 사람처럼.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있는 때에 우리가 진짜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이런 말씀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사도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이전에 주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이 기억나서 그렇게 했을 것이고 주의 말씀대로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 그 일에 자신들이 주역으로 수임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서 그렇게 기뻐했을 것입니다 구속하시고자 하시는 자들의 고통과 수치받음에 대해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었습니까? 의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마태복음 5장 10절로. 의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니까 의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은 걸로 기뻐한 거지, 어이 죽지 않고 살아난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나 살아 계시네? 나 살렸네? 이게 아니에요. 주님의 그 경륜대로 내가 쓰임 받고 있는 거에 대해서 기뻐한 거예요. 이교도들처럼 그냥 어려움만 피하면 좋아하고, 어려우면 다시 주님 앞에 그냥 목을 메고. 그 사람들은 자기 목에, 목에 그 목, 다 걸려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해. 그러니까 구약의 그 모형적인 역사 속에서도 기뻐했는데 이 실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주요으로 수임받은 존재니까 얼마나 기뻐, 기쁨이 있겠습니까? 이건 육신의 기쁨이 아니에요. 성신으로 말미암는 기쁨이에요. 평화에요. 몸은 아프게, 아프겠죠. 예? 네? 힘들고 괴롭겠지만, 내심으로는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8절로 16절, 16장 4절에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를 이제 미워하는 자가 너희도 미워한다. 미리 이제 주님이 다 아시고 피할 길을 알려주신 거죠 말씀으로. 그리고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어디 고통을 피해서 그냥 뿅뿅뿅뿅 넘어가게만 하시는 게 아니고요. 감당하게 하시면서 피할 길을 내십니다. 주의 말씀. 이게 주님의 경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뭘잘못해 갖고 이런 고통을 받나 이런 생각을 하면 절대 안 돼요. 이 사도들은 기꺼이 죽었잖아요. 주의 사도들 뿐만이 아니고요. 사도들 후예들도 기꺼이 죽었어요. 속사도들도 그 AD 313년 밀란 칭령 그 낙이 전까지 뭐그 10대 밖에 다 받아가면서 죽었어요. 여기 저 성경 본문이 좀 기니까 제가 안 읽겠습니다. 나중에 참조하세요. 그리고 또 주님께서는 말세에 대한 징조를 가르치시면서도 제자들에게 주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하셨는데 그사도들은 아마 그런 말씀도 다 상기했을 것입니다. 아태보음 입사장 9절 베드로 사도는 사실 우리가 베드로 전서 공부했잖아요. 거기 보면 그 너희가 그리또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그리또인들의 기쁨은 세상적인 기쁨은 전혀 없어요. 세상적인 평화, 안정, 안위 없어요. 성신께서 주시는 것은요. 고요한 거예요. 그 김홍전 목사님은 그걸 명경지수라고 그래. 명경지수. 그 하늘에, 그 땅에 어떤 것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고요한, 진짜 성신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목에 칼이 들어와. 신자들,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해. 조금만 뭐 내가 기분 나쁘면 그냥 요동해가지고 그냥 폭력을 행사하고. 어, 그러면 안 되죠. 그게 우리, 그게 시험적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럼, 진짜 성신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이제 명경지수와 같은 그런 고고함이 있어요. 고고함. 고요함이 있는 거요 이게 고난을 받을 때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 받는데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6절에. 나중에 베드로는 죽기 전에 이 글을 쓰고 죽은 거예요. 이얘기이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하지도 않은 얘기 쓰는 게 아니고요. 경험한 얘기를 쓰는 거예요. 신자,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그 안위를 진짜 누리,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 그걸 누려야 돼요. 그래야 진짜 생명이 왕노로 타는 삶을 살아갑니다. 고난에 대한 사도들의 이런 평가 베드로서에 말했던 것처럼 그리톤으로서 자신들의 고난적인 삶의 행보에 대한 분명한 확증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게 없으면 고난만 오면 도망갈 거 아니에요. 타협하고 타협하고 도망가죠. 왜 이렇게 나한테 어려움이 있나?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나? 어, 어려움이 있, 있는데, 당연히 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확증이 없으면요, 요동하고 타협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겪는 고난이라는 거는, 그냥 아담 안에서 태어나고 죄책과 죄의 오염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일로서 고난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누리는 주님의 사역과 연계된 사역을 하는 것으로 겪는 고난이에 이거는 자기 걸다 포기하고 내려놓은 사람의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아, 이런 것이 이게 명백하게 우리 앞에 있었는데 이걸 모른 척하고 소경처럼 귀멍어리처럼 벙어리처럼 그렇게 그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는 유구무원이에요. 담배의 적대자들 앞에서도 너희들 잘못이 이것이야. 진짜 주님은 세상의 구주로서 돌아가신 분이야. 증거예요 내가 죽어도 오늘날 기복주의하고 세, 세속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데 이것은 고난의, 고난이 없는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널리 퍼져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인간적으로 겪는 여러 고난을 탈출하기 위해 종교를 찾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지도하는 사람들이 단순히 그 일의 해방만을 말해 가지고 교회 앞에 나오는 사람들한테 그 일의 해방만을, 육신적인 일의 해방만, 육신적인 고통의 해방만을 말했으니까 지금 기복주의하고 세속주의가 자리를 잡아본 거예요. 물론 이 세상에서 자유함을 받아 누리는 것도 있고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고난으로부터 해방될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토의 공로로 그리토께서 다시 오실 때 고난이 없는 나라에 들어가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아직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한도 내에서 사단이나 사단의 하수인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실로 사도들의 고난은, 사도들은 고난의 유익을 알 뿐만 아니라 그 시련의 결국을 내다보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사람들과 타협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진리를 밝히고서 그에 대한 처분을 바라는 자들로 한걸음씩 인도받아 나아간 것입니다. 나중에 바울이 이 고난을 겪는 문제에 대해 로마서에서 아주 잘 정리해 놨어요. 로마서 8장 12절로 39절에 여기서 일부만 제가 읽어보면 <웃음>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면,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이간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받는 건 만물의 회복과 관련된 거예요. 만물도 우리를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당연히 고난을 감내해야죠. 그 이제 주님은 우리가 지난 그20아 있죠? 1월 1일날 원단 강설에서도 봤지만 왕노릇하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생명의 왕, 사망의 왕노릇하는 데서 생. 그러니까 거기서는 아무것도 끊어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 고난 받받받 죽어도 이제 여기 끝 부분에 이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를 이제 부르신자가 이제, 우리를 어렵다 하시고, 용화롭게 하실 것인데, 그 사랑에서 누가 끊어내겠냐. 그에 하면서, 혼란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주를 위해 죽임을 당게 되면,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아, 받았나이다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이게 다른 아무 곳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 게없 그러니까 우리는 기꺼이 죽는 거죠. 신자들은. 그러니까 그리도로 인해서 고난받는 거를 저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복이에요. 복이에요. 고난이 유익이고 복이에요. 아무튼 사도들은 그렇게 매를 맞고 풀려나면서도 그 일에 대해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주의 백성으로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을 십자가의 흔적을 지닌 것으로 알아서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나서 기뻐하면서 룰루랄라 한 거죠. <웃음> 몸은 아파 죽어도 주님의 말씀에 안에서 내가 그걸 경험했으니까 과연 그대로 됐다. 이게 고난이 오면 과연 주님의... 그 말씀대로 되는구나 하고 즐거워해야 해 이걸 피하려고 타협하면 그건 세상 사람들 그건 진짜 사망에 여전히 매여있는 거예요. 사망의 종로를 타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위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날마다 예수가 그리또다 하는 사실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계속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게 했잖아요. 한번 들어갔다 나와. 또한번 들어갔다 나왔어도 괜찮아. 예수로 인해서 고난받는 게 즐거움이에요. 기쁨이고. 그냥, 고난은 커녕, 시간도 건강도 물질도 아, 아까워가지고 못해놓 뭐 그게 신자냐, 이 말이야. 조금만, 생명에 위협이 되면 아, 안 믿는 사람같이 그냥 행보를 해버려 타협을 하고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사람의 말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사람을 기쁘게 여기 사도들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래 하나님을.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말이야이 신앙이라는 건 진짜 이게 신앙이잖아요. 이건 지난주에도 봤지만 예레미야 20장 7절 구절 내가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으라 하면 견딜 수 없어서 답답해서 불붙는 것 같아요 골수의 사무치니 견딜 수 없는 이런 열정이 지금 성신을 아직 전체적으로 받지 않은 시기 속에서 예레미야가 말한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주님과 함께하고 실질적으로 구약의 선지자들, 신자들이 바라봤던 세계 속에 들어와 있는 그런데 왜 이렇게 비루하게, 비천하게 그렇게 살아가냐 사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이 되는 복음 진리라는 걸 알았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어 구약에 나타난 기름부음을 받은 자의 원형이자 실제로서 오셨다는 것을 저들은 안 것입니다. 그 선지자로서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합니다. 그 창조하신 나라의 회복을 하실 유일한 분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이 그리토를 통하여 완벽하고 완전하게 제시되어 모든 죄와 사망 가운데서 고통받는 자들에게 궁극적인 어 구원과 소망을 주신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그래야 성신의 능력으로 생명이 있는 자들에게는 더욱 어그 생명 안에서 장성하도록 하기 위해 정확하게 가르쳤고 타협했다면 뭘 가르치겠어요. 적대자들에게도 빛을 드러낼 게 없고 같은 생명을 받아나가는 사람들한테도 힘을 줄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타협하면. 신자로서 나 하나 살자고 타협해버려. 그러면 저 하나 사는 게 아니고요. 이게 다 망하게 하는 거예요. 이 생명에 대해서 모르는 자들에게 그 생명의 도에 대해 힘있게 전파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자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구속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활하셔서, 성신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하여 그 완성의 길로 나오도록 하셨다는 사실 등을 성신님의 인도를 따라 힘있게 증거한 거예요. 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다.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이거를 지금 증거한 거예요. 여러분들, 삼위 하나님께서 안에서 하시겠지. 구원할 자, 구원하지. 근데 우리를 쓰셔서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도 긴가민가 하는데, 어쪽게 쓰이? 아이, 뭐, 우리 교회 말고 다른 데도 가봐, 그냥. 여기서 뭔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죠. 예? 사람을 기쁘게 타협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 자기 생명을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 자기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모든 두려움과 고통을 다 잊고 그것을 능히 그것을 피하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더 나아가 개인적인 아상을 세우는 어떤 비전이라도 다 벗어버리고 복음을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 것입다 세상에 나온 뜻이 있는데 그래도 내가 일반적인 은사라도 좀 누리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타협하지 않았다. 성신께서 쓰신 결과만을 경험하고 나가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복음 증거에 생명을 쏟은 것입니다. 저들이 사도들이라 할지라도 전할 것이 저절로 주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일반은 총을 무시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저들로 하여금 부약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교훈을 연결하여 되짚어 연구하도록 하여 그런 복음을 더욱 깊이 있게 전하도록 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성신께서 와서 입에 딱말 줘가지고 이렇게 했을까요? 다 연구해서 살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그것의 실질을 자기 온 몸으로 준 거에 어디 들은 풍월로한게 아니야. 고난도 말씀을 맺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지난 주에 이어서 이제 권세자들의 비판과 사도들의 태도를 계속 봤는데 권세자들의 비판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타협하게 하는 쪽으로. 또, 뭐 아니면, 피박하는 쪽으로 근데 그, 어느 속에서도 이제, 복음을 힘껏 증거하려고 했다. 고난에서 뭐, 탈출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복음 증거가 목적이었다. 그, 그, 그 일에 자기가 그릇으로 쓰인 것에 의미를 두고 행보를 했다. 실로 우리가 이 지역에서 교회로서 그 기초적인 모습을 현실적으로 드러내고 나아가려고 하는 이때 이 2002년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에 열충을 하고 어떤 실질을 갖추고서 어떻게 전진해 나가야 하는가를 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게 막연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되겠지. 이게 꼭가만리엘 태도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겠지 뭐. 우리를 쓰셔서 하시면. 자기 자기 할일을 하나도 안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주어진 사명을 하나씩 실천하는 일에 고난이 따르고 심지어 목숨까지 요구되는 일이 있어도 기꺼이 그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쓰임을 받는 그 사실에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힘써서 교회에 알아서 성신의 인도를 현실적으로 따르는 자들 성신의 인도는 현실이에요. 그거, 뭐, 막연히, 관념적으로. 받아 나갈 사람들은 받아 나가고, 때가 되면 받겠지. 가말리엘입니다. 가말리엘. 네. 기도하겠습니다.